라코타와 친구들의 5인큐 한창 유행하던 마타조합에 빠져 극단적인 마타조합을 위해 타릭을 포함한 삼석 올라프가 나와버립니다 당연하게도 전혀 상의가 안된 상태였죠 <웃음> 야 적팀 딸피일 때 내가 올라프 몸에다가 시계 붙일 테니까 뛰어가서 터트려주라 <웃음> 그래도 행복회로를 굴려봅니다 적팀은 삼석 포 조합이 만만해 보였는지 인베를 받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웃음> <웃음> 이즈 혐오증 있는 거 너무 너무 튀는다 야 <웃음> 저의 상대는 제드 제드 상대법은 아주 쉽습니다 표창을 안 받으면 어렵습니다 탑쪽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고 제드가 올라가네요 여차하면 텔탈게요 제드 올라간다 했어요 2대2 싸움이라면 올라프라 당연히 진리가 3대2가 됩니다 바로 간다 너무 약해 좀 올라프는 죽었지만 저는 케이를 살리려고 시도했고 실패합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아래에선 에코가 올라고 저는 전멸해 서서 준공답게 도주에 송... 실패합니다 아... 질리언이 갱옥을 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WQ로 적을 기절시키면은 되는데 여튼 성공만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죽여! <웃음> 질리언으로 로밍을 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리언이 바텀으로가기려면 스토리상 원수 쉔과 제드의 기적적인 화합이 일어나 올라프와 질리언의 마나가 오링나게 되고 아이씨 만화가 없다 꽝의버리네요 왕의 번이 올라프도 만화 왜 그러지? 초반에 대부분을 투자해야하는 올라프는 싸우고 또 싸웁니다. 저는 그런 올라프를 돕기 위해 급하게 달려갔죠 서두르시오 야그다 궁극기 오 다행히 올라프는 살려냈고 에코는 평타 한대만 치면 되는데 살린 거에 너무 간격한 나머지 보지 못했네요 에코는 아쉽지만 살아갔고 괜히 도와주려던 제누만봉변를 <웃음> 당했죠 게 정말 없어 나이스 와 타이밍 오전인데 방금 야 막싸워 막싸워 난 너의 스폰싸 난 너의 스폰싸 탑에서 또 싸움이 일어났고 올라프와 줄리오는 급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궁극기 없다 하지만 전 아까 전 싸움에 궁극기를 써버려서 올라프를 도와준 에코의 뚝배기를 터칩니다 아우졌다말 아, 그대로 오지는 올라프였어요 그리고 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진련 존나 좋다 이거 진련 개좋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바텀에 그 잘... 타릭나비가 갔는데 라인저를 아, 이겼더라고요 저이... 으이... 우리 왜이또아진나웃네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대들도 모른답니다 탑에선 스노우볼링을 위해 올라프가 전력을 풀었고 그걸 본 적팀 에코는 화염령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삼소폿은 이걸 두고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에코는 강타가 있을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린 용보단 에코를 노렸습니다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스틸에 성공한 우리 삼소폿은 싹다 죽습니다 그래도 음. 드래곤 뺐었어 얘들아 심지어 타르기 평타로 먹었어 이날의 코잠 못자요 야 올라프 슬슬 파를 분출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 하지만 뚜벅이 올라프는 자꾸만 슬프게 죽습니다 닭아비게 근데 왜 불을 왜쳐먹으세요이근 슬쩍 처먹네 너 경험치 없어 페시브 압수 천민이 귀족의 음식을 탐하더니 어, 이건 아니지 세일아 어. 레벨업 하고 싶지 않냐? 여러분이 만약 상대팀 제드인들 실리온이 막슈에필 뿌리면서 앞에서 나대면 어떻게 할건가요? 그래그래 나라도 그렇게 궁극기 쓰겠다 어림도 없지만 그런데 적 아. 바텀이 저를 잡으려고 왔고 실리온은 되살아나는데 어. 올라프는 어. 어. 어. 이리 가는 중 야! 라프야! 뛰자! 올라프 뛰 올라프는 맹렬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어갔고 우리는... 어... 우리는... 큰일난거 같죠? 아 아 붙었네 어? 아예올라프는또 어떻게 살았네요? 예, 어, 죽여. 죽여 죽여 하나 둘셋큐 아, 응? 아, 상대팀에 이즈리얼이 있을 때 한타가 언제 걸리는지 아시나요? 이즈리얼이 앞비전 썼을 때죠 오오 아, 오. 그랬어. 어, 버렸어, 버렸어. 에코가 실수했는지 앞뒤시를 했고 탈이기 궁극기를 거는데 이렇게 보니 한타가 사기긴 하네요. 야 케이라 레벨업 하고 싶지 않냐? 어. 이따가 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럼 <웃음> 응, 올라프 해줘야 돼. 안 돼, 너안 돼. 그래도 이번에 경험치를 주고 어, 어, 어, 어, 블루를 대학이. 먹었습니다. 야, 빨라 진짜. 탈이기 물려서 한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는 셸만 죽었죠. 그리고 올라프는 또 뛰기 시작합니다. 어, 어, 어, 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아니 <웃음> 올라프 왜 그래 야 올라프 3서올통 기간 온것 같은데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케님야 <웃음> 케일 바꿔 케로 바꿔 적팀은 바음까지 챙기면서 이득을 확실하게 가져가네요 하지만 어, 받... 연몇 친구들은 벽을 본 넘죠 잡았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올라프 빼 회, 나왔어. 회, 할까, 우리들은 용을 챙기려고 했지만 녀석들이 좀더 빨랐고 스틸도 시도했으니 싸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팀을 살리기 위해 너무 앞으로 나간 진리언은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회, 받... 이제 존나 쎈데? 어 펜타키가 기다. 그래도 탈익을 살려서 한 타에 승리합니다. 아쉽게 펜타키를 못 봤지만요. 바텀 대치 중에 적 제드가 나미 암살을 시도한다. 진리언 궁극기를 받아서 암라인을 잡은 나미는 진짜. 대합당하고 말죠 우리들의 올라프가 등장 쳐먹고 뺍니다 야 가지마 밀어 <웃음> 미안했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곳은 우리 진영이어서 올라프가 체력을 채우고 다시 와서 싹다 쓸어버립니다 오우 어우 얍삽해 질리언 드래곤 타임 적 쉔이 계속 탑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한타를 걸어야 했습니다 드래곤 스틸에 성공했고 그리고 전 내자의 12스택의 질리언이었죠 진짜 짱셉니다자 하나 컷 한탄을 계속되었고 우리들은 또 승리했습니다 근데 뒤에 제드가 케일한테 <웃음> 쫓기더군요 느려져랑 느려져랑 저와 올라프는 집을 갔다와서 갈곳 없는 신세가 된 쉔을 잡으려고 탑에 갔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웃음> <부상한> 쉔을 보실까요? <웃음> 네, 가가가제 탑을 탑에 됐습니다 야니게에 내가 있다 그리고는 리드 억제기 포탑과 억제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게임 막바지에 이르렀죠 적팀이 바론 버스트를 했고 발론을 빼앗기긴 했지만 한타 구도는 정말 최고였어요 우린 도망가는 녀석들을 계속 쫓아갔습니다야 올라프님 뜻밖에도 올라프가 갑자기 사망했고 그래도 우린 계속 싸우기를 했습니다 유려저장 선택은 갑자기 다가오죠 만약 여기서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궁극기를 걸겠어요? 나미? 케일? 당연히 케일이겠죠? 저도였어요 근데 나미를 죽이더라고요 아 저도 죽었죠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그래도 케일이 아. 마무리해졌습니다 마지막 한타도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다이게 먹던 탈이기 아, 물려버렸죠 어쩌겠어요 우리 모두 뛰어야지 나 아, 기다려봐 살리러 왔어 나이스 Yo yo, 초 하나컷 초일상이 바로 시툼니다이라울 중간에 버려졌어 울라프 중간에 버림받았어 딱이 딜그래프가 정상적인 데 이즈리얼 딜리아 뽑아내면 어쩔거야 살릴건데 <웃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